부장님이 갑작스럽게 몸이 안좋으셔가지고 급하게 부장님한테 전화를 받고 대신 좋은 일을 경험하러 직접 가게 되었습니다 와아 금사원 부장님이 빠지셨는데 기분 어떠신가요? 아 일단 되게 마음이 되게 웃고 있는데? 아 아닙니다 지금 마음이 매우 안좋고요 아 부장님 전화해야 네. 되겠다 아, 니 <웃음> 부장님 여기 보세요 <웃음> 부장님 대신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르고산 어린이재단의 충북지역본부 사회복지사 이채린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가정은 이제 아버지랑 아이랑 단 둘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몸이 많이 아프셔서 일을 하기가 힘드신데 아이를 양육하시느냐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이도 그 마음을 알아가지고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좋아하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에 홈보이 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홈보이가 고장이 나게 돼서 아이가 데스크톱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조택 컴퓨터의 지원을 통해서 아이가 이제 좋아하는 게임도 하고 컴퓨터도 할수 있게 돼서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이제 부모님이랑 자녀 셋이서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다 저학년이고 막내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아이들을 돌보느냐 근로를 하실 수가 없어서 아버지 혼자서 일을 하고 계신 상황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큰 누나들이 막내 동생을 꿋꿋하고 씩씩하게 잘 보살펴 주고 있어서 서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는 노트북이 있었는데 최근에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고학년으로 올라가게 될것 같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놀이도 컴퓨터로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할수 있도록 컴퓨터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주택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도 하고 영상도 보고 또 공부도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가정은 이제 부모님하고 자매 둘이서 함께 생활하고 있거든요. 이제 아버님께서는 목사일을 하고 계시고 어머님은 아버님을 도와서 가사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첫째 아동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EBS 강의를 들으면서 혼자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10년이 너무 많이 노후된 컴퓨터라 강의를 들을 때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조택 컴퓨터를 지원해 주셔서 좀더 빠른 속도로 더 원활하게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일이 된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맥스틸의 해외 욕팀에 있는 노성현 차장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 케이사전 그 통해서 조택이랑 2년을 맺게 돼서 거의 1년 정도 가까이 계속 그 제품만 협찬을 했는데 이번엔 저희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정말 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요 다음에도 주택 행사 무조건 할 때마다 저부터 먼저 참석을 꼭 하도록 할게요 너무 좋았어요 사실요 저희 제품을 하다 본첫 번째 집에 가게 된 얘기가 너무 좋아해서 사실 그거 보고 그 정말 많이 뿌듯했어요 다음에도 또그기분도 느끼고 싶어요 이건 진심입니다 진짜 네, 좋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도 구원이나 어,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힘들긴 힘들었고요.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천둥 번개가 치고 있더라고요. 오늘 좀 장마가 좀 심한 날이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올라가는 내내 비가 계속 와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천둥 도착하자마자 그 비가 완전 길이고 정말 조언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타임이 정말 좋았던 건지 아니면 저희. 기병에서 좀 편하게 하라고 했던 건데 정말 좋게 잘하고 왔습니다. 거의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서 오긴 했는데 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